2015년식 모닝 차량이구요. 지금 방전으로 인해서 점프 시동 위에 오셨는데요. 지금 키를 오프해고 나서 보니까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거의 수명을 다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터리 교환 전에 방전이 되는 것이 있나 발전기가 정상인가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 디젤 전문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터리 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했던 차량이 아침에 시동을 걸려고 보니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 대부분 한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시동시 계기판에 불이 희미하거나 암흑이다. 창문을 내리는 게 힘이 없고 안 내려간다. 시동을 켜니 띡띡띡 소리만 난다. 리모컨으로 도어의 작동이 안된다. 대부분 배터리 방전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혹 배터리 접촉불량의 경우도 있으니 이런 증상일 때는 가장 먼저 배터리 단자를 움직여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방전시 대부분 정비업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전됐으니 배터리 교환해주세요. 보다는 방전됐으니 점검해주세요.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왜?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발전기 불량입니다. 발전기에서 전압은 나오지만 내부의 고장으로 충전 전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배터리의 충전은 적어지기 때문에 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과 발전기 리플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 방전된 배터리를 시동 후 바로 점검하시면 전압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동 후 2-30분 정도 주행 후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암전류 이상입니다. 자동차의 전기는 키를 오프한다고 전원이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ECU나 다른 곳에 상시 전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곳에서는 항상 미세한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cc 전원이 들어가야 할곳 키온 전원이 들어갈 곳에 키를 오프해도 전기가 흐른다면 새 배터리를 교환해도 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키오프시에도 전류 소모가 많은 것중 가장 대표적인게 블랙박스입니다. 투채널일 경우 보통 3,4배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전류의 소모가 많다보니 운행량이 적거나 며칠 세워두게 되면 방전이 되고 밧데리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운행이 적은 분들은 보조밧데리를 장착하거나 주차시 전원을 차단하시는 것도 밧데리 보호 목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주차시 누가 차를 박는다 이런 경우 낭패를 볼수 있으니 선택은 자유입니다.